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연인으로, 때로는 부모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바뀔 결혼 생활에 앞서 추억을 그대로 기록해두고 싶은 마음에 셀프 웨딩을 촬영하기로 했다. 평생 한 번뿐인 이 순간을 어떻게 추억하면 좋을까?